안녕하세요. 임재화동행입니다. 제가 다음주에 저희집에 예수님 찾아오신 그 영상을 그 간증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영상을 올려야 될것 같아서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음, 2018년 11월 27일날 예수님이 저희집에 오셨는데 그 전에 25일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다. 그 말소리에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는데 그때가 이제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대접기도 하고 선포기도 하고 음, 방언기도 했죠. 방언을 하면 계속 니스 니스 니스 니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해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금요예배 때 엄청난 전투를 했거든요. 영적 전투를. 그때 이제 제가 방언으로 했던 그 기도가 니스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꽂은 이 깃발 사탄의 전투에서 주님께서 싸우신다.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친구들 보라고 쓴 것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악한 영, 눌리는 더러운 영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남편에 대해서 뭐 밑에 이제 이렇게 써놨죠. 네. 어쨌든 이런 내용이고 네 오늘 영상 만드는데 정말 마귀들의 회방이 극심하네요. 극심해 마우스 커서가 막 자기 혼자 막 돌아가고 편집 프로그램이 막막 막 돌기도 하고 정말 이런 정말 제가 요즘에 어, 마귀들이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어쨌든 이 기록을 보니까 2018년 11월 26일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네 라고 써놨죠. 오늘 전도 3명. 글이 좀 이상한데 음, 전에 직장에서 제 번호를 따간 환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임신이 안 된다고 울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엄청 잘하는 환자, 그분.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마지막 환자, 70대 남자 환자. 그런 기록이에요. 이, 이분이 이 되게 저에게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성경책을 선물로 드렸어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저를 좀 좋아했는데 결정적으로는 <웃음> 성경을 받고 나서 저희 병원에 안 오셨어요. 좀... 음, 거부감이 있었나 봐요. 불교신자였거든요. 그리고, 음, 그날, 그리고 이제, 남자분. 70대 환자분인데, 자꾸 저를 좀 여자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따로 뭐 맛있는 거 사준다. 근데 네,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 부장님이 그걸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 선을 넘으면 나와서 이걸 중재하려 그랬는데, 부장님 말씀으로도 제가 능글능글 잘 넘기더래요.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아들도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뭐 저희 교회 다니신다고 이제 이분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 교회 아들님이 다니신 게 아니라 그옆 교회, 그 옆에 대형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전도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되게 열심히 설명했고 대놓고 그냥 카톡으로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했어요. <웃음> 하여튼 그렇게... 이제 전도를 병원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일대일 전도죠. 그게 일대일 전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노방전도보다 일대일 전도를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주님께서 새벽에 깨어 기도하라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일은 또 내일의 주님을 기대하며 신나게 흥흥흥 <웃음> 그러고 나서 진짜 신나게 주님이 다음날 저희 집에 오셨어요. 어쨌든 다음 영상은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셨던 그런 내용을 전에 채널에서 올렸던 그대로 약간의 편집을 해서 이렇게 증거 자료를 끼워서 그렇게 올릴 거예요. 여러분 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구독 안하셔도 되는데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